음.. 경아가 응? 우리 이번 겨울에 뭐 할까? 글쎄.. 뭐.. 못본 드라마 정주행하고 응. 맛집 같은데 가고 그럼 되지 않 아니지.. 딴거더 재미난 거 없을까? 재미난 거? 아! 그 겨울 나는 보러 갈래? 그 겨울 나는.. 아나 제목부터 벌써 끌리는데? <웃음>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30일 극장에서 그 겨울 나는과 함께 따뜻한, 따뜻한 겨울, 겨울 보내세요, 보내세요. It's not easy, i t t e h s t a